2. 루틴을 내팽개치고 애인을 만났을 때 분명히 중요한 루틴이 있는 걸 서로 아는데도 굳이 이티제가 당일날 시간내서 만났을 때를 뜻합니다. 루틴을 미뤄두고 올 만큼 콩딱지 씌었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면 정독돌 직행코스가 될수 있으니 주의합시다. 2. 데이트 비용 거리낌 없이 지불할 때 절약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티제가 애인에게 돈 쓰는 걸안 아까워할 때도 특이점입니다. 이티제는 택시 타고 다니면 비싸니까 몸이 좀 피곤해도 절약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. 그런데 데이트할 때돈 내는 것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다면 콩깍지 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다만 이티제도 사람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밥은 이티제가 사고 커피는 상대방이 사는 방식으로 회귀합니다. 평소에 잘 안하는 행동을 할때 평소 이티제는 낯간지러워서 셀카를 잘 찍지도 않고 풍경사진도 찍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애인을 만나면서 보고음으로 사진, 동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서 보냅니다. 이렇게 세 가지 행동들은 콩깍지가 풀리면 원래대로 활기하지만 그렇다고 애정이 식은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. 따라서 이티제의 그들만의 변함없는 챙겨줌을 잘 체크하는 것이 장기 연애의 지름길이 됩니다. 오늘 시해 주시 사수 j i y u n g San Yul Tong Ha Istjywa Yui h o n In Shingo Ha Shigil G1 Hat Neda Istj World Membership h a e g i t Ha s h i m Myon Secret y i y u n g San Bon In Doong Fan y i y u n g San V-log ASMR d o o n Total Netgeji Benefit Yul Nu Liel Su It s <laughs> u o Neda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igit Ha Juse Yo